자 지금 강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될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래가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할 때에는 가격이 있으면은 뭐 트렌드 라인이며 채널 방식에 이제 트렌드 라인, 레지던스며 피보나치의 마켓 척처 서포트 레지던스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뭐 카운터 트렌드라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카운터 트렌드라인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뭐 여기는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매수 들어갔는데, 뭐, 선을 맞고, 그 다음에 내 방향으로 홀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의, 어, 거래들이, 이제 종종, 연속으로 내가, 연속으로 내가 이런 거래를 챙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럴 때에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트를, 이제, 제, 제가 제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제가 거래가 안될 때. 차트를 일단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있으면은 가격이 크게 굴곡이 이제 생기면서 돈는 변환점들 이런 것들을 이런식으로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만즉간단히설명 그러니까 하자면은 서포트 레이스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뭐 트렌드라니 그런 거 최소한으로 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오이 시작한다 이렇게 어 그러면은 트렌드라니랑 서포츠가 겹치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노란색 박스 안에 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구간들을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 거래 나머지 그 구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여기 1986이랑 2008이 서포트와 레지센스 사이에 있는 가격들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서는 거래를 안 합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 구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래를 확실하게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가격이 들어올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트렌드의 터치와 서포트 레지센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어, 거래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첫 번째 방식 같은 게 이겁니다. 터치를 하는 구간에서 내가 이제 거래를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음 내가 이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카운터 트렌드를 내가 사용을 해서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를 보고 진행했을 때 여기를 치고 그다음에 서포트 뭐어느 정도 어, 이제 스스 어느 정도 이 정도라고 이제 칩시다. 저점 밑에, 그렇죠? 이 상황 저점 밑에, 저 이렇게 뭐 같은 저비율에 같은 어리스크에 그렇죠 거래할 수 있는데 여기 이터치해서 내가 진입하면은 그 같은 스탑로스와 같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높은 이제 그 비율을 조금 더 좋은 비율을 가지고 대신 스탑스 넓게 주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내가 아마 이렇게 거래가 안될 때에는 아마도 어 내가 스탑로스를 주면은 스탑스만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래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물론 그냥 아예 틀리는 거래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런 식의 거래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최대한 내가 피해 주기 위해서 어~ 뭐~ 일대구 이런 리스크 리워드그 비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1대 뭐~ 이 비율 1대2 비율 정도를 노리지만은이 터치에서 내가 거래를 하, 하면서 최대한 설루스를 이제 여기서 가져가는 거보다 여기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인 장단점이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아웃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어~ 기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뭐~ 힌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대신 내가 스타무스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같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가지고 아니면 더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가지고 스타무스를 이제 같은 리스크를 하나 줬죠 스타무스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제 이제 큰 드로우 단이 혹시나 혹시나 생기면은 어, 최대한 버티거나 이제 스타무스가 맞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차, 차트를 최대한 깨끗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시 지워서 지금 현장에서 골드를 좀 보자면은 물론 당연히 이 서포트 레신스 이런 식으로. 이제...